여러분 토요일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저는 이제 여름휴가도 끝나고 또 다시 회사에서 한 주를 보내면서 적응도 했고 또 추석 연휴도 지났고 이제 연말까지 다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볼때 어,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도 많고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좀 힘이 되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정답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드릴 수도 없죠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입사원서 쓰느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도 이제 한창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이제 컨디션 관리도 하면서 진짜 스포트 올려가지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 때고 수시 준비도 아마 바쁠 거고 다들 아마 지금 시기가 선택의 순간에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 한탄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12월이 되면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후회, 아쉬움이 더클 거예요 순간순간에 지금 떨어지고 잘안 됐던 일에 대해서는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울 순 있지만 나중에 돌아 봤을 때그 결과적인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좀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게더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지치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어,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 땐 바람도 쐬로 좀 나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후회만 안 남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잘안 될지라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더 좋은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 저도 그래요 저도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몇년 뒤에 이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유튜브가 됐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업적인 게 됐든 어떤 면에서든 저는 또 성공해 나갈 거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거고 어. 여러분들도 좀더 긍정적으로 좀 마음을 먹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켰었습니다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 남은 선택과 도전의 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